네, 저는 갈관련다안녕동티뷰 네,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동차의 많은 부품들 중에 외부에 설치돼 안전을 위해 왔다 갔다 열리라는 부품이 있습니다 운전자의 시야 확보에 도움을 주는 와이퍼인데요 자동차 전문가들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환경에서는 6개월에서 12개월에 한 번씩은 교체를 해주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와이퍼의 고무날은 지속적인 마찰로 마모가 되고 시간이 경과되면 부식이 됩니다 여러분은 와이퍼를 고를 때 어떤 기준으로 고르시나요? 가격, 성능, 디자인, 브랜드 중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우리나라처럼 기온 차 심한 곳에서는 내한성과 내열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미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계시고 엄청난 후기가 달릴 정도로 증명이 된 4세대 와이퍼라 할 만한 와이퍼가 있어서 오늘 그 제품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아 그리고 구독자 나눔 이벤트도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제품을 20분께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벤트 참여 방법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꼭 해주셔야 하고요. 영상 하단의 설명란을 보시면 나눔 이벤트 안내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여 이벤트 당첨이 안되시더라도 35% 할인 쿠폰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동티비와 함께 하겠습니다. 동트뷰 여기 몇가지 와이퍼를 준비했는데 우선 이건 와이퍼 1세대 관절형 일반 와이퍼야 여러 곳이 관절처럼 꺾이는 구조라서 압력이 일정하고 밀착이 잘 되는 장점이 있지 그런데 이렇게 뚫린 곳이 많아서 주행 중엔 소음이 발생되고 또 이물질이 걸리기 쉽고 결빙에도 취약한 단점이 있어 다음 이건 와이퍼 2세대 플랫 와이퍼인데 구멍과 관절이 없는 평평한 통고무인데 결빙 방지 효과가 있고 소음이 적지만 밀착 압력이 일정하지 않아서 양 끝이 뜨는 경우가 있어서 떨림이 있을 수 있어 그리고 와이퍼 3세대 하이브리드 와이퍼야 밀착 활성이 좋은 일반 와이퍼의 단절 구조와 플랫 와이퍼의 공기역학적 디자인을 합쳐서 효과를 증가시켰지만 플랫 와이퍼에 비해 부피가 조금 크고 가격이 비싸다는 단점이 있어. 그리고 이게 오늘 소개할 와이퍼인데 사용자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제품이라서 직접 가지고 와봤어. 이 제품은 10년 연속 와이퍼 판매 1위를 차지한 불수원 제품이고 정확한 제품명은 네이노케이 메탈 실리콘 와이퍼야. 조금 길지? 꺼내보면 3세대 와이퍼와 비교했을 때별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그럼 무엇이 달라지고 왜 그렇게 사용자 만족도가 높은지 설명을 해줄게. 첫 번째, 특수실 실리콘 고무 장착. 원래 실리콘은 영하 100도씨에서 영상 350도씨의 넓은 온도 범위에서도 물리적 특성을 그대로 유지하는 물질인데 볼스원에서 WPT 기술로 제조된 특수 실리콘 고무를 와이퍼에 장착했고 내열내한내 오전성을 극대화했다는 거야.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처럼 기온차 큰 날씨에도 와이퍼의 초기 성능이 오랫동안 유지가 되고 또 변형이나 손상이 강해서 오랫동안 사용을 하더라도 우수한 닦임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는 거야. 영하 196도씨의 액세 질소에 60초 동안 노출시킨 저온 충격 테스트 결과 에서도 일반 고무날은 쉽게 부러진 반면에 특수 실리콘 고무날은 탄성이 유지되는 것이 확인이 되었고 또 고온 압력 변형 테스트에서도 합성 고무에 비해 월등하게 변형률이 적은 것으로 결과가 나왔어. 그래서 실제 불을 붙였을 때 어떻게 반응이 되는지 난연성 테스트를 해봤는데 일반 고무날은 쉽게 불이 붙었고 끓음을 내면서 쉽게 불이 꺼지질 않았고 특수 실리콘 고무날은 쉽게 불이 붙지도 않았지만 붙은 이후에도 금방 꺼지더라고. 두 번째, 발수 코팅 효과 와이퍼로 발수 코팅이 되는 제품들이 몇몇 있지만 발수 코팅에 고무날 부분에만 코팅이 된 일반 와이퍼와는 달리 실리콘 고무날 자체에서 발수코팅 성분이 배어 나오기 때문에 와이퍼의 수명이 다할 때까지 발수코팅 효과가 오랫동안 지속이 된다는 거야. 와이퍼를 이용한 발수코팅 방법은 앞유리를 닫고 물기가 없는 상태에서 3분에서 5분 정도 정상 속도로 와이퍼를 연속 동작시켜주면 되는데 같은 방법으로 코팅을 하고 와이퍼를 교환하기 전과 후에 변화를 테스트해봤어. 왼쪽은 교환하기 전에 일반 고무날 와이퍼 그리고 오른쪽은 메탈 실리콘 와이퍼로 교체를 하고 코팅이 된 상태인데 각각의 물을 뿌렸더니 한눈에 봐도 발수코팅 효과가 확인이 되더라고. 이렇게 발수가 되어야 비가 올때 시야 확보가 돼서 안전운전에 도움이 되고 또 겨울철에는 눈에 섞인 먼지나 오염물도 발수코팅 면에서는 훨씬 더 제거가 잘 되는 거지. 세 번째, 내관절 메탈 하이브리드 프레임. 3세대 하이브리드 와이퍼의 경우는 이렇게 프레임의 커버가 플라스틱으로 돼 있지만 메탈 실리콘 와이퍼는 프레임 커버를 좀더 무겁고 단단한 금속으로 바꿨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차종이나 유리 공면에 상관없이 훨씬 더 강력하게 밀착을 시켜주게 되고 닦임성이 더 좋아지게 된 거지 이외에도 공인시험기관에서 100만의 내구 각임성 테스트를 통해 내구성도 검증이 되었고 개선된 장점이 아직도 많은데 이 정도만 해도 될것 같아 조금 아쉬운 부분은 일반 와이프에 비해 가격이 조금 비싸다는 것과 또 어댑터 장착 방식이 다른 일부 차종은 장착이 불가하다는 점이 조금 아쉬웠어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와이퍼는 안전과 직결됩니다. 기온은 떨어지고 갑자기 눈이라도 쏟아질 때 시야 확보가 되질 않는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한데요. 안전은 차일필 누출 일이 아닙니다. 미리미리 준비하시고 항상 안전운전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레갈 네 알랜다. 수고했어, 동튜요